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들였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어, 준비가 되신 것은 준비되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어, 준비되리라 하신 오늘 말씀 제목에 따라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강설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첫째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 산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다운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보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한 순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히 그냥 순양인가요? 네.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죠. 어, 그러니까 아들을 대신한 이삭을 대신하는 제물로서의 순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순양이 아니라, 어, 어 보니까 웬 순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 있네라고 그그 순양을 단순히 본 정도가 아니라 이 순양이 에, 이삭 아들을 대신하는 재물이구나 대속 재물로 보여진 거죠. 그냥 순양이 아닌 대속 재물의 순양입니다. 어, 어,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되어지는 음, 순, 분으로 이 재물을 순양으로 보게 된 겁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 창세 전부터. 어,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물이에요. 준비해 놓으신 재물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신 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미리 마련해 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 조상이 누구예요? 예, 아담과 그리고 그 아담의 원죄 속에서 계속 행하여 왔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 아담의 죄와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런 헛된 우상의 죄악 가운데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절이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되신이나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 어...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대속되어 죽으신 그리스도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됐다. 이게 이제 흠정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창세전에 미리 정하여진 바 되신. 이게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미리 정하여진 바 되셨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은 그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죠. 창세 전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이 망령된 조상의 망령된 아담과 그 아담의 불순종과 그 오염 속에서 있었던 그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게시록 5장에 가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묵시적 현실이죠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번역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일찍이. 그러니까 창조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묵시적 현실에서 보니까 이미 역사 속에서 벌어지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모습으로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게시록 13장 8절에 보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것이 뭘 말하냐면 생명책을 말하는데요. 그 앞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창세 이전에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창세 전에 기록되어진 생명책대로 그 이후에 그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아그 어, 짐승에게 경비하는 삶을 살더라. 그러니까 창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언제요? 창세전에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 이 아브라함의 오늘의 이 믿음의 체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에, 무엇을 믿음으로 지금 맛보고 경험하는가? 에, 그냥 뿌리 숲풀에 걸려 있는 한 순양 아예 어,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순양을 아들을 대신하는 이삭을 대신하는 번제 대속제물로 어, 믿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이 번제 대속제물은 어, 창세 전에 에, 준비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지금 이 보게 되는 거죠 아 어, 준비되셨구나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이 준비되어 놓으신 이 분이 이제 장차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어, 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구나 라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분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체험하는 이 분은 이미 걸려 있었던 것처럼 뿌리 수풀에 걸려 있었던 것처럼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역사 이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틀림없는 말씀이 이거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이것을 그러니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걸 보았대요 예,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 아브라함의 이삭번제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의 예표입니다. 예표적 사건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근데이 예표적 사건은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될게 즉흥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도 이게 즉흥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었고요 실상은 창세전에 계획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전 언약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이 주어지고 은혜 언약이 벌어지는 모든 것이 이 창세전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체험을 우리가 보면서요. 성도로서,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예, 고린도 후서 사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이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7절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 현실 속에서 나는 묵시를 보고 살았다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감각케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빛이에요. 우리 어둠 속에 이전에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 이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주관하심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 그 운명적으로 살았죠 그런데 어,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세요 이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보배이신 에,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 이 보잘것 없는 이 흙덩이 안에 이 귀한 보배가 들어왔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제 나의 큰 능력 모든 능력은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고자 드러내고자.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바울의 고백은 그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져요. 그런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 더 이상 고난 속에서도 괴롭지 않답니다. 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 낙심하지 않는데요. 음, 그 이렇게 절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망하여지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그 거꾸로 혀트림을 당하여도 어? 그 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이 몸에 나타나도록 이 질그릇인 우리의 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 모습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 하는 일로 하나님의 큰 능력,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알게 하시는 은혜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한 것이다, 작은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집중하여 살펴봐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을 보도록. 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찰나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요.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성도에게 지금 닥쳐오는 모든 일들은 예, 기억하세요. 모두가 창세전 언약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비춰보지 못했던 그 상황 전에 이미 한순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의 산에다가 준비하셔서 그뿌이 수풀에 걸려 있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삼일길을 오면서 또 이삭을 결박하면서 칼로 내리치면서 이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고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 답답한 도저히 나, 나에게 왜 이런 꼼짝달짝 못하는 나의 이 현실을 올감했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끔 나를 이렇게 제약을 해놓으셨을까 어. 네.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고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랍니다. 성도에게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도에게만 벌어지는 일이에요. 무겁고 어, 답답해 보이죠. 그런데 이 환란은 경한 것이래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8장 24절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보이는 소망은 이 땅에서 어그 환란을 피해가고자 하는 소망들이에요. 가난하면 돈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몸이 아프면 몸이 안 아픈 건강을 얻고자 하는 이게 보이는 소망들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망은 뭐래요? 예,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수를 정말로 보게 하는 거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는 것.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시려고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체험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믿음의 체험은 이거예요. 창세전 언약의 성취를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창세전 그 생명책,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로 역사 속에서 그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 속에서 믿음의 체험을 경험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과 같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그런 에,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죠, 얻죠.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어, 추상적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실제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축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아, 뭐 크리스마스다. 뭐 그러면서 기억하는 게 뭐,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다 추상적이에요. 비즈니스 적으로 사업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고 내 안에 생명이 되고 하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 안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손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내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환란에 경한 것을 통하여서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이것을 맛보는 자리로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삭번제 사건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서 낙심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던 그 인생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실제로 보는 이런 믿음의 체험을 우리도 하면서 신앙할 수 있을까 예 보이는 소망을 내놓으셔야 돼요 보이는 여러분의 소망을 죽이셔야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는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보이는 소망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란다고요? 예, 내 안에서 창세전 언약이 실현되고 성취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냥 홀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이런 우리가 보이는 소망을 죽이고 내려놓고 보이는 소망을 십자가 앞에 끌고 나왔을 때 그때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삭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아세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적인지 그런데 이 이삭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으면서 이 보이는 소망을 죽이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어, 내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고자 하고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서 나타내려고 하고 예수의 그 영원한 창세전 언약의 성취를 그 예수의 실제적인 십자가의 생명을 만나고자 한다는 것이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만 쌓이고 우겨쌈을 쌓이고 낙심되고 답답하고 어, 박해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 인생 속에 그 환란을 경한 환란을 허락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신 것이고 이 이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어디에서 만나고 또 어디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가 이 믿음의 경험이 어디에서 벌어지는가 예, 예배에서 벌어져요 두 번째로 여호와 산의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십자가 있는 예배여야 돼요 예배다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산에 준비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지 예배답지도 않은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한순냥이 뒤에 있는데요. 이 보세요. 어,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이 상황은 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 그 바치라는 그말 그대로 행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야 비로소 이 일을 통해서 어, 내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음, 이삭을 죽이는 이 십자가 있는 예배죠 예배를 한 후에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것을 보는 시점은 십자가 있는 예배를 한 후입니다 예배다운 예배가 있어진 후에 보여진 거예요 1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준비되어 있던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경험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보게 되고, 갖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일은 경험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음,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각자가 살아오면서 왜늘 망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선택을 해왔을까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왜 우리는 그때선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이걸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겨서 내가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해왔는데 뒤돌아보면 늘 망하는 쪽으로 선택해온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비즈니스도 그렇고 자녀교육도 그렇고 어 다시 한번 나에게 그 주어진다면 그런 상황을 내가 받는다면 내가 이런 선택 망하는 선택은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예. 안 보이니까 안 보였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이 안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어,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 자녀를 이렇게 키우려고 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법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다양해요. 돈을 벌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요 죽을 똥살똥 벌어요. 벌어서 어떻게 해요? 그돈 가지고? 네. 몸을 갖구죠 성형수술하고 그냥 그 자기 그 육체의 어떤 그 모양을 바꿔내고 하는 일에 자신이 몸을 상해더라도 몸을 상해서까지라도 돈을 벌어서 결국 그돈 가지고 몸이 상해요. 늘 망하는 선택을 늘 하면서도 또 망하는 짓을 해요. 죽을 때눈 감을 때 보면 내가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내이 귀한 인생을 여기다 다 쏟아 부었단 말인가? 네. 눈을 감을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여기고 돈을 벌어서 자신의 몸 가꾸는 일에 거기에 다 쏟아 부을까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복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이게 최고의 자신의 선택이고 결정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안 보여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복된 그것들이 왜안 보였을까요? 왜안 보일까요?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이 보여지지 않는 이유 딱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있는 예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늘 결정을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고 보이는 것으로 결정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여 죽음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적이 없으니까 늘 보이는 것으로만 결정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진짜 준비해 놓으신 보이지 않지만 진짜 참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는 발견하고 회개해야 돼요 아 내가 예배를 등한시역이었구나 아 내가 예배를 실패했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실패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도 창세 전 언약의 그리스도로 안 보입니다. 언약의 실패자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기쁘다. 반갑다. 구주 오셨네. 말껏 찬양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창세 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안 보여진다고요 아브라함이 보았던 아브라함이 구약에서 사천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 보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는다고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하는 성도인데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는다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온다면 우리는 예배 속에 목숨을 걸지 않은 거죠. 예배가 예배답지 않았던 거죠. 기독교 신앙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사람은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고요. 예배 타락이 죄이고요. 예배를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저와 여러분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한 가지. 여러분 자녀하고도 여러분의 목숨을 바꿀 수는 없어요. 돈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몸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고백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잖아요. 순교자들의. 나는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성도들만이 갖게 되는 신앙의 고백이고 결심이에요. 예배를 지킨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잘 들으세요. 구원이 아니라 예배이다. 왜 예배가 오늘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한시될까요? 예배를 등한시 여기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중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선교, 구제, 그리고 뭐 이렇게 전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게 하는 것이라면 성격 공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어,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서 왜 예배를 돈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와 부모 얼굴 보는 것 정도에게도 못 미칠 정도로 예배가 등한시될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을 몰라서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 기독교 신앙을 모른다는 라 말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개혁주의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나를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방향이 터닝된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했던 데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게 예배죠. 예배라는 게 뭐예요? 가장 귀한 이에게 내가 엎드린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게서 가장 귀했으면 나를 예배했던 것이었고 그런데 가장 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나의 존재를 엎드린다. 이게 예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배가 여전히 나였다면 거듭나지 않은 거죠. 여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예배를 결정해왔다면 그는 거듭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 해를 정리하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예배 생활은 어떠하셨는지요.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최고는 나는 예배이다. 그 어떤 것도 예배와 나는 바꿀 수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었나요. 거듭난 자에게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의무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배가 등한시 되는 거예요.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는 것이고 예배의 생명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예배를 무감각한 예배로 떨어뜨려 놓으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는 죽은 예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요. 음, 너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의 예배 속에 와서도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을 맛보지 못한 사람인데 바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산다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예배가 의무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으니까 마치 출석 체크하듯이 그렇게 예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더 낫다. 더 소중하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의 극률과 그 사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내 목숨을.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는 것이다 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십자가 있는 예배, 예배다운 예배를 한 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그것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보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칼비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상을 철저히 부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배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예배 가운데서 특별히 즐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요소 속에서 특별히 특별하게 즐기는 게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찬양을 특별히 즐겨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즐기지 않아요. 찬양을 물론 부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설교 관심이 있어 합니다. 설교에 참여하고 복음강설 들은 것이 예배인 줄로 알아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정보를 얻는 것이죠. 그거는 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상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순서 순서 속에 기도면 기도 헌상이면 헌상 찬양이면 찬양이라는 이 속에 우리 안에 나라는 거짓된 우상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거짓된 것이 나라는 것이 박살 나져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이 더러워진 우리의 이 불결함이 다 드러나지고 박살 나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쁜 거예요. 이이 이 고난스러운 이 환난의 이 경한 것들이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중한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시간이라고요 예배가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배다운 예배를 하는 성도와 예배다운 예배를 하지 않는 그 성도라고도 할수 없지만 교회를 다니는 교인과 무엇이 삶의 그 기쁨과 삶의 뚜렷한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얻고 싶은 것을 턱턱 이렇게 얻게 된다면 그거는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심판이에요 우리 10편 73편을 가볼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소산하며 얼마나 살이 찌면 눈이케 소산합니까? 예, 눈이 솟아난 게 이게 살찜으로 솟아났대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어, 내가 올해 이번 달에 만불 벌겠다 그러는데 10만불 들어오는 거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하나님조차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이 잘 지식이 없으시네.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날로날로 불어나고. 악인의 형통이죠. 이게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는데 내가 세상적이고 내가 원하는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것들도 다 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어, 자녀들도 효도, 효자, 효녀고 효, 어, 그리고 뭐 부모님들도 건강하게 잘 살시고 예, 형통하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복. 이 복은요. 여호와의 산으로부터만 얻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창세전에 죽임을 일찍이 당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는 복.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자라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썩어질 물질적인 것에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낭비하지 않고 가장 이 몸을 가지고 몸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합당한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 살게 되는 것이 복된 복들은요 여호와의 산으로부터만 받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산으로부터 받는 이 복이 복이구나 이렇게 여호와의 산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복을 내가 받고 있다면 아, 이거는 내가 점검해 봐야 되는구나 기도로 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얻은 것은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건강하고 기도하지 않고도 어, 비즈니스가 잘 되고 기도하지 않고도 교회가 어,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지 않고도 되어지고 이 일이 재앙이라는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악인의 혈통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나 싶네. 왜? 내가 이렇게 신앙을 똑바로 하지 않는데도 문제가 안, 안 생기니까. 형통하니까. 악인이 형통하듯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근데 언제 알게 돼요? 종말에 알죠? 성소에 들어갈 때 알게 되죠? 그 악인의 결국이 어떠한지. 보이는 것만을 소망하고 보이는 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성도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이 창세전에 준비하신 여호와의 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라면 이 땅에서 환란의 이 경한 것들 속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힘이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내기 위하여 내 삶의 이 환란의 곁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걸 내가 하겠다. 예배는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답게 예배하면요. 이때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것을 보고 맛본 자만이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으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근데 예배에서...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보이는 것만 소망하고, 보이는 것만 예배했으니까 물질 더 주세요. 예배했으니까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건강 붙들어 주세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이 세상은 다 보이는 것들로만 살아요. 세상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모른다 하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창조되었던 목적을 회복받은 자들이에요 예배하지 않고 예배가 변질되고 타락했던 죄에서 권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배에 목숨을 걸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한 오늘의 이한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다 그리고 이것이 이 예배를 끝으로 나는 천상에서 영원한 예배로 나는 들어간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천상의 예배가 보이는 것으로 예배되어질까요? 보이지 않는 참 것, 영원한 참 소망 이것으로 예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를 얻은 아브라함의 이 탁월한 예배는요. 모리아산에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모리아산에서 받았다는 것. 우리의 예배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이 생명은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받는 것. 여와의 호 산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한해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